비쏠 어, 형, 내가 왔어? 너어있어너 너 아직도 갇혀있어? 어, 아! 잡았...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지금 위에 지금 좀비들 대기하고 있어! 1분만 버티면 돼버 필요가 1분뒤에 풀려 아이씨. 야나배 뺏겼어 배 뺏겼어 아, 야, 이만 없앴어. 아! 아 좋아, 가, 가. <웃음> 내가 버섯커다 내가 버섯커 아씨, 배 다시 만들어야겠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배 여기 있잖아. 아씨. 포가디온이세 마리가 있다네. 어, 에, <웃음> 에, 죽어. 그래서 하나 죽어. 죽였고 이제 두 마리 남았어 형. <웃음> 아니 <아이>, 잠깐만. <웃음> 야. <웃음> 나중에 나가고 싶어. 나오려면 지금 빨리 나와야 돼. 아, 깜짝이야. 아유, 아, 죽어. 징글징글하다. <웃음> 아이씨 포기해야겠다. 빗소리 포기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빗소리 바이. <웃음> 어 빗소리 바이. 어, 줄건줘줄건 줘야 들라흙왜 이렇게 많아? 아, 좀비. 아 좀비 흙을 내가. 아 이거 집 짓는 거 한번 시도해 볼까? <웃음> 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 안 맞고. 나는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뭐 그런 거 어떻게 안 되나? 활? 활 만들까 활?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안 나오냐? 약간 렉이 있는 것 같네 <웃음> 빗소리 빗소리 죽었어 <웃음> 최후를 맞이했어 근데 사실 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화살도 만들어야 되지 어? 어? 어? 어? 생존자의 흔적? 잠깐만 아 좀비 흔적인가? 나무잖아 흔본다뭐본거 뭐 아니지? 응 음, 좋아 좋아 자강두천 너도 간만 <웃음> 어, <쉬. 웃음> 언제 왔어? 언제 왔어? 거미.. 거민 잡아야 되는데? 아 뭐야! 방패도.. 방패도 오르잖아! 아 방패도 올라! 아 뭐야! 방패도 올라 이거! <웃음> 님들 저 보도 끝에 랜드마크 건설했다고? 아이 저거 보러 가고 싶은데?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다승승로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어, 클어 녹아다다 진짜 안올것 같아 와 클났는데 이거 이건 내 예상이 없는 건데 에라이 몰라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 더 올라가 여기서 이제 돼야돼 이거 녹아야 돼안 녹으면 나클나 이제 녹아야 돼안 녹으면 나클나안 녹을 것 같은데 <웃음> 오케이 여기 랜드마크 건설 좋아. 나는 보드 끝에다 랜드마크를 세운 것이오 님들 저 보드 끝에 랜드마크 건설함 <웃음> 큰일났다 얘들아 랜드마크 건설해버렸다 엘사 집이라고? 뭔가 눈 덮인 쪽에 있나본데 월드보다 동쪽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찾아가본 지금 저 지고 있는 건가 해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해는 동쪽에서 뜨죠? 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정도까지 지금 달아놨으면은 이 정도는 조금 좀 여유롭지 않을까? 이거 지금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망 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 물이 지어 다닌듯 지 않을까요? 여기 땅도 어 여기 효, 어. 잠깐만. <웃음>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안돼 안돼 아이 자식아 내려 <웃음> 아이 저건 또 뭐야 여기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여기 아어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 어한대 맞았는데 괜찮아. 아, 나 엄청 도망왔는데? 오, 뭐야, 이거. 와우. 오, 난파선. 음, 좋아요. 아니, 2D는 지금 집도 꾸며. 마을이다! 여긴 없겠지. 흙을 태워 버려야 돼. 참참참 참. 이이이 흙을 다 태워 버려야 돼. <웃음> 이 흙이 어 이게 원흉이야, 이 흙이. 어, 여기 좋은데? 어? 마을 원래 문 열려 있나? 어, 빵 나이스. 좋아요. 마을에 있는 사람 없어? 바닷가에 용암에 타고 있는 마을? 바닷가 어? 바다? 협곡 아. 어, 협곡? 협곡. 어, 이거 협곡은 있는데? 어. <웃음> 아, 뭔가 이렇게 살기 감지. <웃음> 아, 살기가 감지되지 뭔가? 괜찮나? 어, 어, 어, 어. 마을이 어? 불타고 어? 어 진짜? 빗소라! 우와 대박! 빗소라 들려? 빗소라? 빗소라? 여기 있는거 아니야? 빗소라! 어? 빗소라! 빗소라! 나 여기서 <웃음> 야야왜왜왜왜왜야야저 야, <웃음> 좀비 미친 듯이 빨라 비스라 <웃음> 조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어어어라어 비스라 어. 어. 어. 어, <웃음> 야, 대박! 야, 이걸 만나네? <웃음> 야, 야, 여기 마을 좋다! 여기 마을 좋지 어 여기 마을 좋다 야 진짜 불타고 있어 마을이 근데 <웃음> 맞아 내가 용암 뿌려놨거든 용암 뿌려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 빵! <웃음> 이야어나 완전 이전세 완전 깔끔해? 깔끔띠야어나 완전 그냥 아, 근데 너왜 마을을 다 불태우니? 아 우리는 지금 죽을 똥말똥 살고 있는데 <웃음> 얘네는 지금 행복하게 살잖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자리를 슬슬 잡긴 해야되는데 그래 이거 이 실전에서는 집 만들어서 뭐좀 버티고 농사짓고 이렇게 해야될 수도 있거든 집을 그 교속으로 진짜 어? 잠깐만 음. 저기 용암이 있잖아 그래 용암이 있어 양동이 있지? 아 근데 문제가 다이아 국경이가 없어가지고 나도 양동이가 있어 이걸로 한나하나잘야 야아! 이 바보야! <웃음> 아 뭐하는 거야 이게! 빨리 아, 고기 어, 먹어! 아나 죽어, 아, 죽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눈 아,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물물물물 아, 여기 아, 죽어,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야아야 아냐 아 죽지마! 오 오, <뭘> 어, 숨이야, 어, 숨이야, 어디, 왔어, 어디? 예,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아!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라 물, 물, 물, 물, 라 물, 물, 물, 물, 물, 오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아예 아이 <아니, 아니>, 깜짝이야 무어형 <웃음> 내가 죽여줄게. 어 그래 야, 아 그래. 꾸르 꾸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리고 죽여줘. 나도 나 죽여. 어 잠깐 잠깐 하나 더나 하나 더왜왜왜 하나, 하나 더 와? 아, 야, 그래 그래. 어 하나 더 이제 지금 2반을... 야, 야, 야, 나, 나, 나 지금 인간을. 야야야 나나나 지금 내 뒤에 타 가지고 때리고 있는데? 아이씨 야야 얘좀 부탁해, 얘좀 부탁해. 야또 내린다. 이, 자식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야이 자식 컨트롤. 야이 자식이 컨트롤을 해? 와. 야이 자식 봐라 이거. 어? 이 자식 봐라 이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려야겠다 이거 아이 어이 뺏겼어. 배 뺏겼어. 이스라. 빨라아나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아이 아가아가가가아가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도아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아안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게아아아아아아 비 소리, 어, 어, 어, 어 비더라 비더라 비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찾아러 가고 있어 야 찾아러 가고 있다 찾아러 비더라 비더라 이러지마 비더라 이러지마 이러지이 년이 나 탔잖아 야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 날 버려 죽여줘 빨리 죽여줘 죽여줘 나를, 죽여줘 나를, 죽여줘, 죽여줘. 감... 아잇! <웃음> 그렇지! 죽날 버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어, 야, 클레버했잖아. 야, 가자, 가자. 이쪽으로 쭉 가자, 쭉, 쭉. 아, 진짜 지옥이야? 아, 좀비 개 많아? 아, 그래? 파용. <웃음> 어. <웃음> 어. 어. 안녕, 세상아. 나 지옥이. <웃음> 나 지옥이. <웃음> 나 지옥이. 아 여기 왔다. 왔다. 조, 이 좀비 왔어. 좀비 왔어. 저기 있어. 좀비 왔어. 좀비 왔어. 좀비 왔어. 지옥에도 좀비가 있어. 지옥에도 좀비가 있어. 지옥에도 좀비가 있어. 아니 왔어. 왔어. 왔어. 이 <웃음> <들어왔어>. 왔어. 왔어. <웃음> 야 이거. 왔어 야야 와몇 명이야 몇명몇 몇 명이야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안, 들, 안 들리지? 안, 안 들리겠지 어나 갑옷 다 깨졌어 갑옷 갑옷 다 깨졌다고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애기 좀비 애기 좀비 야 여기 렉걸린다 여기 아아 아, 이런 에이... 야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근데 나왜 가면 수치가 아 설마 그냥 좀비한테 방패로 막아도 이거 오르는 거야? 홀리 아니 야 방패가 그냥 쓰레기네 그냥 싸워야 되네 한 대당 감염이 몇 퍼씩이냐고요? 0.5%씩 퍼 올라요 그래서 200대를 맞으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내가 126대를 맞은 거야 가자 가자 <웃음> 너왜 속삭이... 너 누구한테 속삭이고 있었어? 어? 어? 뭘? 아 그냥 시청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아 아, 그런 거야? 어어 어. 어, 알았어 아, 내가 누구랑 속삭여 어어 아, 알았어 나뭐 버리겠다고 뭐 그런 얘기한 거 아니지? 아예, 어. 내가, 에이, 내가? <웃음> 그럼 그런, 그런 거 아니지? 어. 에이, 아좀 서운하네. 내가 막 그런, 오 어, 마을이다 마을. 우와, 어디? 우와, 어, 마을 있어 마을. 마을. 마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야 마을이 있어. 이야. <웃음> 왜 괜히 오바? <웃음> 너 약간 이상하다. 아, <웃음> 어, 아,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아 그런 거야? 어. 야한 번도 안 틀린 마을 같은데 이거? 와. 야 보더다. 이야. Yeah. 아, 아. 여기 보더야. 보더다. 야 여기 따라서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얼음만 나오면 돼. 저기서 지금 해 뜨잖아. 지금 해가 뜨고 있어? 어 저기 저쪽에서 해 뜨고 있어 지금. 아 오케이. 응응응응. 음, 오 음, 음, 음. 어? 얼음이다. 빗소라 이거 어디 갔냐 갑자기? 빗소라 빗소라, 얼음 발견했어. 어디가 먼저 가고 있나? 빗소라, 빗소라, 어디야? 어디가 빗소라? 어, 빗소리, 여기 있다. 어, 비스리 뒤에 어... 나있어, 여기있어 아, 저... 어, 여기에 좀비가 있었거든? 어 숨었어, 지금 숨었다고? 이름표를 싹 어, 여기있네? <웃음> 죽였어? 죽였어? 아니 아니, 형이 해줘야지, 이제 <웃음> 저기 미안한데, 나 지금 63.5%인데 <웃음> 형이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아, 그건 그런데 허! 그걸 맞으면 안 되지, 형 그렇지 좋았쓰 칫! 63.5에서 세대 맞았으니까 64.5네? 65인데? 아 세대 맞았다고 했지 <웃음> 와야 여기 풍경 좋은데? 야 근데 이거 아아 아, 이게 진짜 다 얼음이야 지금? 우와 어, 아 그리고 어 일로와봐 그, 팍야야 야, 이거는 빠르지 가자 이히 아까도 이렇게 갈어 여기다! 야, 그만.. <웃음> 야! 얘들아 얘들 갖다 놨어! 얘 얘들아 갖다 놨어! 얘들아 얘들아 갖다 놨어? 야아아아아아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어떡할 건데?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칠십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칠십 삼점오 안돼 오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아아아 인서라 아, 아. 아, 나는 웃고 있었어 형 인서라 너 어디 있는데? 나8 0야 임마. <웃음> 나형 여기 여기 <웃음> 앞뒤를 봐요 고개를 들어 <웃음> 이제 안되네 형 걱정하지마 어? 어 잠깐만 쟤네 막 밑에서 뭐 캐고 있는데? 야 2D 여기 있는 거 맞아 근데? 저 위에 있어 <웃음> 그냥 미친 쟤도 올라가는데? 그니까 러저 <웃음> 옆에 아, <웃음> 옆에 누구 하나 올라가고 있어 <웃음> 2D야 거기 있어? 드디야 나왔어. 오 어, 케빈이. 드디야 나왔어. 케빈님보트있어요 보트? 보트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만들어요. 만들어요. 좀 기다려. 이, 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알았지?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웃음> 알지 알지. 이어 줄게. 이어 줄게. 오래 어, 기다려 봐. 기다려. 좀 아, 기다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살았다. 살았어. 케빈 <웃음> 님 여기 다이빙 되거든요. <웃음> 못뭐인줄 아, 알았어, 못말인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 바로 지금 <웃음> 야, 밑에 뭐? 야, 밑에 왔어, 밑에 왔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 그러니까 이전식이 지금 안 되겠어. 이 자식들 안 되겠어. 여기 온단 말이지, 너네. 너늘올 거라 이 말이지. 알았어. <웃음> 갈게. <웃음> 아, 잠깐만, 나도 <웃음> <갈게>. 지금 기다려봐. <웃음> 저 먼저 갈게요. 아, 잠 안녕. <웃음> 저 먼저 갈게요. 안녕. 저... 안녕. <웃음> <아니요. 웃음> 아, 뭐야. <우와>. 뭐야. <웃음> 잠깐만. 버그. <김. 웃음> 버그. 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죽었을 때 생긴 상자고 이거는 렉 때문에 버그난 것 같아요. 어 뭔가 버그 때문에 뭐 배에서 내려졌던가 보트가 땅바닥에 착지하면 일정 확률로 터진다고? 근데 왜 내게 터져? 근데 왜 내게 터지냐고? 여기가 어둠에요. <웃음> Ah <sighs>